빛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면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세야 나의 피리 소리 들으려문나 빌릴리 삘릴리 나는 피리 부른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불 절부지구름아 나의 피리소리를 들으려무나 빌리빌리빌리 빌리 빌리 나는 피리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 멋진 피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